자 다음 퀘스트는 잎사귀가 그린 파문 왜너 혼자야 손에 있는 건그잎사귀또 뭐고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흥, 흥미로운 글방 전에 인큐버스 퀸이 준 거는 이거죠 빛는 잎사귀 어, 어리아이가 어보더라고 한율 위험하고 영험하고 비범 물건을 알아차을수있으로 산뜻한 귀에 느낌이 든다 누군가는 이걸 손에 넣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자이해볼까요아 이쯤에 슬슬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만한한 복장을 입번에좀 다르다고 했거든요 이쯤 슬슬 이제 입고 있겠습니다, 한 번. 음. 자, 별 다양할 거야, 의행? AR에 어갔어 어떻게 이는지 빨리 좀 말해봐. 좀더 나와서 그와 회포를 풀기로 했다는 거지. 대체 무엇을 위해서 목막까지 끌드는 거야? 보 자, 기아스. 신들과의 맹약을 맺은 모양이네. 신과 어떤 약속한한다는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좋든 싫든 지켜야 한다고 약속 경중을매기려는거아니지만 기아 스라는건 가장 최상의 절대로 깨지면 안되는 맹세 비슷한 거깨지리는거금불가능은가깝지 어떤 지의의지누구지 어떤 신의 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그래서 여기 마비노기 신들 중에서 정상적인 애가 하나도 없어 할 텐가? 내가 봐도 사고방이 너무 다른 놈들이야 이해를 바라는 거자 어불성설이라고. 자이 건네준 물건 뭘까요? 야멀 멀리면 이걸 봤네. 역시 멀리면 이런 걸본 적이 있네. 아 내가 봐도 혹시 키오리 제일 정상적인 것 같긴 해. 어 진짜 키오리 말통하잖아. 아니 요즘 신들은 말통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옛날에 찍으 요정형이 있었는데 아 너무 길다 그치 피어드스페이터 어머니 나무의 입사에 보존한거잖아 오 그러게? 쉽지만 자 신들 맹약가 어기지 않는 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있었다 했지 동시에 내게 힘을 빌을 수 있는 충분히 강하자아마나는난마나 만한 맹리를 어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수집하기 좋아하는 그라면 충분히 거래해볼 만할지 모르나 근처에 게아타 게아타? 네, 제단 모퉁인 쪽에 있다고? 자, 게아타 한번안보겠습니다 요정왕과 거래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거래할 때 요정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보자 한번 어떤 건지 보자 한번 본인 키홀 <웃음> 아니, 키홀로브도 입에 나온다고 제노님 봤으면 그거? 입에 키홀로브 나와요, 키홀로브 세상에 세상의 마상이. 자, 게아타 한번 틀어 가 볼까요? 말 걸어 보고. 멀린스. 야, 얘는 다 알고 있네 근데. 이게 아직 이대에 남아 있단 말이야. 자, 들어보죠, 우리 일단. 말로만 듣던 거다. 오. 건드려 봐별 반응이 없더라고. 이거 좀 어떻게 하게 요 요. 저인이 눈을 감는다. 키오티 나오신. <웃음> 자, 보죠? 어. 뭐지? 아, 이 뭐야? 헉. 어떻게 나한테 아. 야! 아이거 안녕. 파자두두! 아무런 기별없이날 i 제 불청기 드리자 싶구나 자 자, 오랜만이마마난오오만이이야파자두 d 마나님이이아왔왔룽친친왔왔룽 d 파자두참참웃잖아요 되게 까칠하고 겁나게 진지한 모드데주변 데리고 다니 애들이 이러애들이야 멀리는 못따라나 보네. 자, 이와중 여기서 일단 사진 좀 찍읍시다. 사진, 진짜 사진. 헤. 만화나님 코스프레에서 옆. 헤. 헤. 헤. 야구로지럼. 헤. 헤. 그잘 보세요. 이제 이 복장을 입고 만화나고 얘기하면 텍스가 다릅니다. 만화나니. 야 아띠세스 만화나 자, 말해볼까요? 점점 오래 마이죠 두번이나 함부로 날배에 들이닥치는 무례한 자가 있을 줄이야 어제칭찬만 하구나 안개 속에서 키우던 녀석이 소란을 피우기에 손을 쓴참이었다고 안개 속에서 소란을 피우던 애 누구야? 개아타? 그 차림새는 무엇인가? <웃음> 야! 너랑 똑같은 옷이야! 아! 문어! 다르시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줄은 예견치 못했다만 사랑해요 마나난 웃고 있어요 제법 바절만한 옷이구나 또 지가 입은 옷이라고 또 이게 또어 어허 난 나츠 고의할 것이다 마냐 낭 마냐 낭님 친구한테 화된 거니 싸우는 거 무섭다 화내면 싫다. 기아스입을 경멸한다고? 겁주려고 해다이니 그죠? 자 눈치 까죠? 자 뭘까요? 운이 좋은 줄 알아라. 마침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으니까. 아 진짜 배때기에다 진짜 불이나한번 쑤시고 싶다 진짜. 어우 재수 없어 진짜. 어우 불이나한방맞자 너도 나도 공평하게 진짜. 어우 자, 마음이 과연 뭘 이렇게 한 걸까요? 자, 짐작이 틀리길 바라고 있을 것만. 가장 흥미로운 것을 손에쥐고 모양이다. 여왕이 대체 누구야? 네반 말하는 거야? 아, 네반이겠지. 명기의 힘을 여왕이 넘겼다는 소문을 들었다. 무언를 남겼을 줄이야? 스토리캐드를죽방한 데서 때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아 요정의 여왕이 규정임이 설여는 마저 얼굴이 그대구나 어. 거래를 제안했던 것인가 목마주제잔꾀를 부렸구만 자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나는 모른다고 뭐지 이게? 잘생기면 장땡이냐? 가장 최상급의것들가 비교해도 격이 떨어지지 않는 진귀한 물건이다 보물이다 하나의 신을 순수히 거래에 이끌 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얼마 엄청 큰 건가 봐요 힘을 바라고 여기 허름한 것이구나 하자르르 <웃음> 그들을 막을 이유가 없다. 감정을 나눠줄만한 법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으흠 그들이 비호해야만 이유가 듣고 싶구나. 무엇을이 어떤 힘을, 어떤 힘을 내게서 원하는지 말이다. 스스로의 몸을 지키리, 모두를 지킬리 힘. 어떤 상황에서 의지하지. 와 이거 뭐야? 이셋 중에 하나 이거 해야 돼? 어 이거 좀 막간 뭐 달라집니까? 스토리가? 아 뭐하지? 일단 이건 필요 없어. 밀레시아 이미 세니까, 그렇지? 이거는 어떤 사안을 의지할 수 있는 힘? 이게 또 그러면 모두를 지키기 이거 되게 힘든 건데, 이거는... 아, 이건 너무 힘든데... 모두를 지킬... 힘... 그래, 수호자 가져와... 그것 그대의 대답인가... 잘 알았다. 거래에는 격이 있는 법이다. 아무에게도 함부로 약조하지 않는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렇게 요정왕의 가호를 내릴 수 없다고? 왜 자격이 없어 엄마? 내가 누군데 마? 거래에 내건 보물은 나와 대등한 고귀함을 갖춘 요정왕의 것이 아니가. 아이 자식이 진짜 어이가 없네. 대자연의 힘이 충만한 강력한 정령을 그대의 수화에 부린다는 가 말이다. 아이. 어이가 없네. 정령 레벨에 올리라는 걸 이렇게 돌려 말한다고? 거지 같은 놈도 진짜. 그리 그냥 확 빨리 어, 우 리나 크로 갔 다가 그냥 진짜 어, 이게 우 리나 크 에서 그냥 떠시 떠시 찔러 찔러 아. 어... 진짜 우 리나 크 에서 이게 어, 너끝났어 아. 어, 만화 난 어. 자, 뭐라고요? 아나또 맞아 있어 아 사투리였어 왜 이렇게 세진 또. 자 걱정 마세요. 정령 레벨 20 달성이 났습니다. 만화난 만한 신재에서 만화가 대화. 아또 가야 돼 어딨어? 어딨어 그것 또. 스코어피 다시 가자. 저저 파닥파닥. 어? 어? 이, 이런. 자갑시다아 여기 어디야 또 여기 어디로 가야 돼? 아,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저기까지 어디로 가또 바다에 굴러다니는 건 약간 냅두고 기아타라고왜 말을 안 해주신 거죠? 그럴 수 있다. 미안해. <웃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아니, 미쳐 불르 갔네. 이거, 어? 아니, 미쳐 불르 갔네.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일부러 돌아간다고? 무슨 말이야? 잘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어디야? 두카 세단? 두카 어떻게 하더라? 미아인 척?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저또 가보자 아, 다시 가자 다시 가자 가자. 다 가자. 아흠, 아흠, 아흠. 역시 플레이 시간 너무 짧은 건제 개발자들 실망할 걸 알고. 아, 큰 글이 모자쭈. 음. 참된 게이머, 참된 스트리머, 그죠? 가자. 가랏 이동. 그렇지. 그런 깊은 뜻이 약간 약간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기분, 기분 타시겠지 자, 기아타 여긴 어떻게 다시 야는데 가보자. 얼마 늘리고 싶었으면 자진해서 가자! 2등 한다, 오케이. 야 어디야? 자말 걸자 가시 간식 거래 하자 능혀은 맞추었구나 아우 짜증나게 진짜 약속한 것서 지키는 자다 한번 맺은 약전는 결코 물어 돌리지 않지 요정 영화의 흔적이 남긴 물건 이고 내가 얘한테 원하는 건 모두를 지킬 힘 화자리로 말하는 옷장을 잡았대. 빠듯한 거래 조건이었다는 점을 잘 알고, 이게 뭘 빠듯해? 요정왕이 아무에게나 함부로 가을을 내릴 수 없는 법이다. 뭐 주는 건 내려서 뭘 줘? 그래서 안타깝구나. 사라진 여왕 힘이 서린 것을 다시 보게될줄 몰랐다. 어머니 나무는 존재 감췄지 인간의 밀릴 시야이요 받아라 그대의 응왕의 욕이 모아둔 것이다 무언가를 툭 던져졌다 거래의 격이 아슬아슬했다고? 어이가 없네 거래를 마쳤을 뿐 뭔데 어떤 입장을가 줘야지 아 이렇게 재송해요 이렇게 신규 특성 재료 준다고 <웃음> 아니 기껏 해 준다는 힘이 이거야 재료만 준 거야 그냥 거래에 끝났고 대화 역시 더 이해해 줄 일가 없다 자리 써, 얘들아, 안녕. 자, 잠깐만. 인간의 밀리시안, 만 하나의 청금색 보석. 어, 뭔가를 끼울수 있다. 스스로 노력하자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네요. 어? 뭘까요? 자, 멀린가 하면 될까요? 또 강퇴, 강제 강퇴, 진짜. 아, 어. 한번 불이나 그럼. 배지에다 그냥 어. 자 어이 뚝 떨어진 거 ARN도 왔네요. 어허. 핵심을 말하자 이제 밤에 두발 벗고 잘수 있을 거다. 이제 더 이상 악몽을 부리지 않을 테니까. 얼굴을 맞을 일도 없었고. 어자 이제 다들 악몽이 끝났네요 그러면 그지? 가만히 가족 얘기를 많이 한 것뿐이야. 어허. 검은달 교단과 손을 잡았던 것이 맞다 일시적인 협력관계 그 정도였고 어허 멍청한 아버지야 그이에서영원 잠들 생각하다니 누군가 아이디어를 했고 협력하면서 치밀하고 은밀하게 얘겠했다 그러게 그러게 악몽도 동시에 했고요 더 들은 내용인데 뭐지? 훨씬 더큰 위험이 있으니까 조력자 빠르게 찾아야 한다. 침식과 악목 또 무언가 하나 또 저주 또 있다고 또 기아스 걸었으니까 맹슬 깨서 없고도 자 이스시 어 그래 AR인데 이제 이스시 나오는 건가 이제 자 자기는 그 추억을 끌어 그영어에 잠이 들 거라 뭐라. 예전 마음이 하, 자 ARN도 이렇게 해서 출생 비밀 도 듣고 아, 힘도 얻고 올자뭐자 하면 이제 어떤 위험이 또 나오고 있다고 뭔데 입사 여행이 패스 완료 다음 뭘까요 얼마 깬가야 지금 이제 절반겠네 자, 다음 퀘스트는 얼굴 없는 자들입니다. 말해야 되네요. 자, 소란스러움이 조금 진정된 추천입니다 자, 라흐 왕성의 LA인과 대화. 라흐. 11시 2분. 어, 좀만 더 하려고?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얘기하고 놀라고. 이번 거 퀘스트까지만 깨봅시다, 일단. 한, 한개 깨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으니까. 자. 유튜브 좋아요 트위치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엘에이 안녕 자말 걸어볼까요 니가 해결한거 맞지? 아. 자 가족이 들어간다 카보 한거에헤졌고요 자 협곡의 실마리 찾지 이 악몽 소동을 해결한 거야. 다들 뭐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교단 짓이 맞았던 거지. 목마가 검은달 교단 거래했던 겁니까? 인큐버스 출몰이 맞았었다니요? 아 그러게. 미리야 쪽에 관련되니? 뭐야 이게? 발레스 쪽에서 뭔데? 낙하월석이 우리 탓이라고? 아우 이것들. 이것 야, 야, 야 타일로 와, 다줄 서. 이거 다 하나씩 맞아, 한 대씩 맞아. 이거 부르나크다 감사의 메다 생각하고 한 대씩 맞아, 줄서 가지고, 어한 대. 2대! 3대! 줄..줄.. 어? 줄, 줄 서서 맞아 줄 서서 이것도 아 진짜 진짜 찌르해도 되게 많네 진짜 자자 당신이 렇게 느끼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인다 뭘까 대체 교단이 또 다른 위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탈티에 좀 가보라. 탈티에 이퍼자인사람을 들려달라. 그쵸? 협보에서는 정말 고생 많았어. 언제 한번 왕세 모셔서 극지에 대접해줄 테니까. <웃음> 단단히 각오하고 오래. 호슝빠슝. 자 누구지? LM 가고요. 우피아이 누구니가 편지가 온거 같다. 오호. 오랜만인가? 또온 건가? 오랜만에 오는 또 타닐리엠, 세넬리엠 예, 오랜만인가? 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볼까요 한번 세넬리엠세넬리엠 타닐 타닐 어 방구자 말에 대해 본것 같은데 한 순간 진짜 말에 대어 있었네 변신도 아니라 진짜 의상이야 세상에 자 타닐리엠 마지막의 편지 아 이게 그모습보구나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 이거를 뚜뚜 뚜뚜 뚜뚜뚜뚜뚜뚜뚜뚜뚜 뚜, 뚜, 뚜, 뚜, 뚜, 뚜, 뚜, 뚜,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 이거 어떻게 할라고 이거를 마지막 의 편지 이거 누구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지뚜뚜뚜뚜 뚜, 뚜. 뚜. 오케이 자한번 볼까요? 이거 혹시 내용 아시는 분 아닌가요? 방금 전에 그 이피디님이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 모스어가 여기서 나온다던데자 해봅시다 편지를 읽는다 사실 어눈 봐봐 눈 이상해졌어 0과 1로 될때 암시하는 건가? 우리게 힘을 사용하시는 아니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거지 플레이스 렘 미아 어 무서워 어 oh, 무서워 어 oh, 소름 그모쓰뭐 내용이 플레이스 렘 미아 웃이야어 소름 어 oh, 무서워 마비는 왜 이렇게 무서운 게임이야 이거 나 진짜, 진짜 소름 돋아 지금 지긋지긋 하구나 어타이언서버바이스 업데이트 디20 세븐 어 아, 이제 원스 원년1레이션원년1어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어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 Hey, are you okay to watching this? This is the next season, next generation i t s w o i l e d 제발 날 꺼내줘. 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어우, 어우, 마비는 게왜 이래? 왜 이래? 좀 힐링 게임 좀 하자. 진짜 자, 곧 비가 내리겠어요. 제가 몸 상태 많이 안 좋고요. 자, 여기서 포들라 몸에 좋은 재료들을 얻으러 온 거죠. 지금. 아 오랜만이네요 베인네크어 여기 있었나 캘도받네요 남의 부가에게 너무 눈독 들지 말게 나의 권속이니까 말이야 에리우 데이르 블라마 아니었다면? 어? 에리우? 얘가 에리우라고? 어잉? 그럼 포들라 동생이야? 어떻게된거야복귀조주가 이렇게 밀리 위험합니다 자 케일레 상태 안 좋아 보이죠. 어 그런 곤라 혼란 느낀 경험 보았거든요. 자 몸이 안 좋고요 지금 일단 베이나 무리네흩어서 기운을 모으세요 빨리. 어타닐리엠 상태 안좋아요 이번엔 또뭘 하는거람 흠 이제 나 별로 신경도 안써주네 가까이 나의 쓸모? 가까이 좀 살펴볼까? 거문들에계시어 뭐야 이게 그분께서 그분이 그분 머지않아 그분께서 곧그 권능을 모두 위에 앞에 거문들 떠오르고 눈앞에서 그분께서 그분 직접 혼돈에 가치를 모두에게 보여줘 그분이 곧아 무서워 그래 눈이 왜이래? 나가고 싶어 Let me out 그리고 사자 사이가 안좋아 보인다 타에인벤털이터어 <웃음> 해킹당한거래 자 모르비 데이르블라 나는 왜.. 여기 어디야? 여기 거기 아니야? 메투스메투스네 오들라님께 도움되는 기운을 모을 수 있는 건가? 다 귀찮아 사념과 영령의 기운을 흡수한 수시잖아 이걸 약보단 독으로는데 그분의 목소리 다 귀찮아 찐테이다 진짜 그죠? 나가고 싶어 아이쿠 손님어 손이... 뭐야 <웃음> 설마 퍼거스너이 자식 너이 자식! 손이 미끄러졌군 이 자식들 설마! 메투스 얘기 강한건가? 어? 봉이 풀리기 전 끔찍한 악행이야 살고있다고? 리치 아크리치만 한가? 탈렉님이 아래에서 일하고있다지? 었 이상한 기운? 퍼거스가 교단원이었어 이거 이거 이거 장난으로 넣어먹까 진짜일까?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신문관님을 그나아지 케일러님과 그 간부는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그밀리시이이 우리의 과업을 계속 방해하고 있으니까 세라님께서 어... 이럴 바이야 성공률 고통받고 있나보네 뱀 있는? 아, 그 밀레시안 그거 한 거? 시커먼 사람이나 성질나봐. 일단 얘한테 말좀 걸고. 자. 굳이 바깥으로 시선을 끌수 있다고? 뭔뭐 말이야, 또? 임광 뭐란다. 귀찮아 이름을 계속 바꿀 수 밖에 없어 어, 에리우였다가 데이르블라가 됐다가 그죠? 제이리 일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구가고저 하나 뿌리니까요 자 일단은 케일리한테 가볼게요 으흠. 스킬 랭크 아 어, 그죠? 이렇게 절쩔에부관이 보게 될지 몰랐군. 아 따박따박 말 듣고인가? 밤에 벌충을 하라고? 만족성 대련 한 차례 할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음. 아 밀레시아 싸웠죠 이거 그러니까 탄이 배고프고 스태미나 보스. 이번은이라는 거군요. 뭐지? 으 어우 뭐야 스태프까지 놓쳤어 많이 아픈가 봐자 뭔가 수상하죠 케일레 지금 심무가 도움을 청해야 어리석은 녀석 쓰러기서 지겹구나 그 그래, 부과인데 부관님을 도와줄 간부의 명주를 이어가 보시기 위해 사람은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지금? 타로는 기운을 흡수했다고? 이 정도 성의 보여야 직속 상관이 연결되지 않겠나? 어. 아 뭔가를 얘한테 케일리한테 뭔가 해나보네요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한테 가보자고. 아마는 스토리 봐봐. 무섭다. 세상에 세상에 어허 탈레님께서 이런걸 정리하다 어? 다음번이라 생각을 정리했던 것뿐일 뿐 모르비스가 무릎백이라도 해드릴게요 각자 부관이네요, 뭔가. u h 하늘이 비가 있는데, 앞에도. <목소리> 얼추 필요한 만큼모 <목소리> 와, 눈 <좀> 모양이구나. <모야> <목소리> 검은 연계 피어오르는 곳 가까이 가야 한다. 어이 벽이 이제서야 와 저번에 와 어젠가 이틀 전 방송 때 내가 말했었는데 이제서야 와 이거 이렇게 떡밥 수안다고 흥미롭게 관찰했는데 일인이대의 봉인의 흔적이란 거겠지 아무도 나의 슬모너 기다려 아하하 <웃음> 시카고 여기 쪽 가볼까 나의 슬모안돼 오늘 어떻게 된거죠 으아 아 스물스물 이상한 느낌 실심장하고 있을 것만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군요 뭐야 뭐야 시커먼게 머리에 잔뜩 퍼지는 기분 밀레시아 육신 어 뭐야 뭐야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가장 자율 제약이 없는 신체 타니님 결국에는 어떤가에 대한 재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지금 어 뭐지 뭐지 타닐이 와중에 편지 어떻게 보냈대 진짜 렘미 아웃이 래요 소름 끼쳐 아 제발 이것 좀렉좀 좀. 던컨과 대화 이 와중에 던컨 한일 안 돼. 어, 네, 안녕하세요. GS 님. 오늘 이거 깰수 있나? 잠깐만. 이거 깰각 여러분들 깰각깰각 보이나 이거? 볼까? 아, 안 되는구나.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아, 오늘 못깰거 아니에요. 일단 보자 한번 뭔지. 스포일러 하지 마 주세요. 얼마 안 뒤에 하고 싶은 스포일러 하지 마 주세요. 자왜 던컨이랑 얘기하라는 거지? 자 봐보자. 뭐 여기 뭔가? 바피 오늘 저한테 뭐보이든금 뭐야? 타닐리에 대해 뭔가? 그렇지. 모든 밀레시안 던컨을 지나쳐가니까. 아 타닐림, 리 타닐림. 리 보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어 밀레시안이겠지. 자네 친구인가? 어 들어본 이름은 안 돼. 뭐야? 더 생각한 게 없다고? 뭐지?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뭔데 뭔데 뭔데요? 같은 밀레시아이다 소울스트림을 통해 여기에 당당한 것이 맞겠지? 그녀를 말라 어? 야 드디어 나오가 이렇게 나우! 나오! 그렇지 자나오에대 그렇지 아 오랜만이네 타니님인 과연 어떤건지 소울스트림을 향한다 어 바로 향하나요? 이렇게 할수 있는거야? 야 나오가 이렇게 오네 로젠파이크님? 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메인이 나온거아 메인스트림에 나오가 나온게 얼마만이야 이게 진짜 자 오랜만이다 타니님인 혹시 알고있어? 굉장히 오랜만이던 이분의 상황인거 같네요 여기 소울스트림에서 인도해드렸죠 하지만 그거 어떻게 하시나요? 오가지 않은지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렀다 복귀 유지, 유저, 연어 유지라는 거죠 아니요 그럴리가 로즘파이크님 역시 모든 밀레시안을기대한데아다 기억하고 있대 벨바스트로 가셔요동기분들 가오세요 나오 잘있어 안녕 다음에 또봐야 it's long time see now 나오 벨바스트 재료 영디 가보자. 자, 벨바스에게 가, 벨바스로 가봅시다. 아, 배고파진다 또. 한잔 참아야 돼. 벨바스 어디 있다는 거야? 또 정원 있겠지 아마? 어디에 동료들이 있을까? 치킨 족발? 그런 거 말하지 마라. 진짜 눈물 난다. 디바 뭐, 뭔들인데 노란 꼬맹이 말이야 안 좋은 것들을모두 흡수했던 모양이야. 어허 노란 꼬마? 피를 말하는 거 아니야? 어잉 이런 피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얘들은 피를 한 지금 괜찮지 않아? 뭔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뭔데? 뭐야? 피랑 우리 봤는데 뭐야? 뭐야? 아 마빈 너무 개 무서워. 로젠 파이크 씨 오랜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야? 니가 여기 왜 있어? 뭐야? 아나 어, 지금 개 소름 돋네 지금 무서운데? 어 무서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공포 영화 반전 본 느낌이야 뭔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뭐야 뭐야 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뭐야 기억이 봉인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돌아온건 아니지만요 뭔데 그 왕성에서 하나 필요한 누군데 이리아에 다녀온 동안 뭐지? 거대한 위협 하나가 나타났죠. 당시 관심을 최대한 돌리려는 것? 어, 뭐야? 무슨 일이야? 아, 소름 뭐야? 게임성 어 게임 타락까지 괜찮은데 왕성까지 출발좀 꺼려집니다 왜? 프로페서는 왜? 아어 개무서워 공포물이야 진짜 자 디바라 헌터는 엘프마을 가고요 어, 자이언트 마을 어허, uh -huh. 프로 페스가 셰프와 여기서 보고 있고요. 자, 노란 거면 타라, 멀리는 타라, 디바랑 필리아, 나름 발레스... 어, 무서워, 무서워, 뭐야? 자 이렇게 해서 얼굴 없는 자들 퀘스트 완료하겠습니다